시행이 2021년 6월 16일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1조 목적 보시면 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건강정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2조 정의 자, 정의 감염병은 이렇게 제1급, 2급, 3급, 4급 그 다음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자, 1급 감염병 10, 17종입니다. 자, 17종 자, 이거는 특히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아주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음압, 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다음 강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자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을 시킨다 그러니까 17종 이외에 이와 같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된다 자 지금 17종이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시아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혈. 뭐, 그렇게 우리가 들어본 그런 이름은 아니죠. 남아메리카 출혈혈. 리프트 벨리 열. 자, 이제 두창, 페스터 탄저, 보틀리니움 독소, 야토병, 신종 감염병 정후군, 코비드 19. 응? 그 다음,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사스도 벌써 거의 귀에 처음 들리는 소리 같죠 워낙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떨치니까 자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그러는 거 이거 그다음 동물 인플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프렌자, 디프테리아.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2급 감염병. 21종입니다. 자, 이게 전파 감염 굉장히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에 필요한 격리가 필요하다. 자,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1급은 즉시, 즉시. 자, 해당되는 게 결핵, 수도, 홍역, 백일해 유행선,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포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 형 해모, 피로스, 인프렌자, 폐렴, 구균, 한샘병, 성홍열, 반코, 말신, 내성, 황색, 포도, 알균, 뭐 포도, 알균, 요즘 이제 알균, 이렇게, 포도상, 구균, 뭐, 뭐 공, 구, 자, 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알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단코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자 A형 간염 B형 간염 자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 그다음에 3급 감염병에는 B형 간염이 3급입니다. A형, E형, 간염, 2급. B형, 간염, 3급. 자, 3급은 발생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뭐, 파상풍, B형, B형, C형, 간염. 일본 내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티부스 발진열, 쯔쯔, 가모시, 렙토스피라 브루셀라, 공수병,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 다음,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 변종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 약업병, 황열, 댕기열, 큐열, 등등. 자, 3급 감염병. 그 다음, 4급 감염병은 1에서 3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4급에 넣습니다 자, 4급에는, 뭐, 인프렌자, 매독, 임질 등하고, 이거 회충, 편충, 요충, 이런, 에 간업충, 뭐 폐업충, 장업충, 뭐 수족구병, 자, 이런 것들이 지금 4급 감염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에서 3이 아닌 나머지는 다 4, 4급 감염병. 그 다음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자, 생물테러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의 대표적인 게 세균 바이러스인데 세균에서 페스터균, 탄저균 보톨로늄균 야토균 이런 것들 생물 테러 감염병 세균입니다. 바이러스 마찬가지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그 성맥의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자 인수공통 감염병 이건 좀기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웃음> 자 탄저, 탄저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관견병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감염병 환자, 뭐 감염병 의사 환자. 이렇게 구분을 했고,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감시, 표본, 역학조사가 무엇인지, 자, 역학조사, 우리가 역학조사 그러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자, 뭐가 역학조사냐? 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감염병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나서 감염원이 뭔지 추적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 또 감염병 예방 접종 후에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 모든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을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역학조사. 역학조사. 자, 그 다음, 뭐, 고위험병원체. 주로 이제 생물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특별히 관리를 할 수밖에 뿐입니다.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그러는 게 기존 우리 감염병의 어떤 변이나 변종, 뭐 기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가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특히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관리 대상 어떤 해외 신종 감염병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방역 물품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의 주 주무청장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이, 청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어떤 것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이냐. 그 내용은 우리가 뭐, 당연히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방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감염병 환자가 발생됐다면, 진료하고 치료를 해줘야지. 그죠? 그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 접종을 계획을 하든지, 그 수립 시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감염병의 전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다 책임지고 누가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웃음> 자 그래서 <웃음> 뭐 정부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웃음> 이거는 의료인들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행정부서에서 뭐할수 있는게 아니잖아 <웃음> 자 의료인들이 뭐 지금도 사실 참 의료인들 굉장히 어?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웃음> 그분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참. 아픈 사람, 그냥, 응? 손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 그분들의 노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그 공적은 의료인들이 고생했는 공적인데, 뭐, K방역함에 뭐, 엉뚱한 사람이 다 손뼉, 어? 칭찬 받아버리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응? 자, 그 다음,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을 누구가 수립해야 되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마다 세우냐 하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5년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 1.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추진 3.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물품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방안 의료법, 뭐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감염병 관련 정보, 의료, 기관 간의 공유,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라.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 그 다음 이제, 자, 그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에 따라가지고 어떤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 이건 누구 몫이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이걸 약자로 그냥 시도지사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 자, 이, 여, 여기에서는 시의 기본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질병관리청장이 세웠고, 그 시행 계획을 수립, 실시해라. 이 말입니다. 다음 질병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권자는 이렇게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운영권자로서 운영해라 운영해라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중앙 감염병 사업 지원 기구를 두고. 그 다음, 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여기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감염병 지원사업기구를 두고, 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힘써라. 그 다음, 감염병 병원을 갔다가, 지정을 한다.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감염병 병, 전문병원으로 뭐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와 같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뭐 일반 음압 격리병상 80개 이상 갖춰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성균 관리 대책. 자,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시 될수 있습니다. 내성균이 발생되었다면,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약품으로서 그 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성균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성균 관리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해라. 내성균 관리 대책은 질병관리처 질병관리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 처가 아니고 청이지 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 추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긴급상황실은 질병관리청장이 설치 운영해라.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해라, 운영해라. 여기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 감염병관련 의료 제공 등등 이런 걸 심의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회, 그다음 이제 의사들의 이 신고. 자 지금 보시면은 <웃음> 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의사 직의사 또는 한의사. 그러니까 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했는 의료인이 제일 처음 이제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 안 하면은 의무 위반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그만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그만했다.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등이 제 1급부터 3급까지 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 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일단은 그 조직 내에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요, 감염병 병원체 확인,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을 했는 어느 기관의 장은, 자, 1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그러면 즉시, 즉시, 2급에서 3급은 24시간 이내, 그 다음 4급 감염병에는 7일 이내,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입니다. 어느 조직 내에서 장에게는 보고, 그렇죠?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의 장은 이거 안 하고 나면은 이제 벌칙 막 내립니다. 자, 이 일급은 1급, 즉시. 2급에서 2, 3급은 24시간 내에 4급은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신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군부대인데 자 만약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됐다면 그뭐 군의관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냐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소속 부대장은 누구에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앞, 앞쪽에 얘기했는 것 똑같이. 자, 그 다음 됐고.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은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 항제1호, 1 또는 3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신고, 신고. 그다음 그밖에 그밖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밖에 신고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자 다음에 해당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치과사 치과사 뭐 한의사의 진단 그만을 요구 하나 해당 주소들과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자 일반 세대에서는 세대주가 신고를 해라. 그다음 뭐 학교 기타 시설에서는 누구가 뭐 장이 그다음 약국 이런 데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네. <웃음> 그래. 자. 자. 이거 이 부분만 보고 가자. 자. 보건소장 등에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받았어요. 그죠? 보건소장은 누구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관할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이 관할 자기 지자체 속에 보건소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돼.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보고받은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냐?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또 보고해라. 만약 시장군수 구청장이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나? 자기 위쪽 상관에게 계속 보고, 보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마찬가지. 감염병 환자 파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 보건소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때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를 작성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핑크색 쳐놓은 부분 한 번씩 꼭좀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